살롱, 허니 일상의 신원입니다. 어, 저는요, 지금 어디냐면요. 교회에 나와 있어요. 오늘은 그, 제 학교 동기. 그 친구가 놀러 오기로 했어요, 수원에. 그래서 같이 오늘 만날 것 같은데? 같이 뭐, 전도도 하고, 이 친구는 모르겠지만, 여름생각심도 조금 하고,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이 친구가 도와주겠죠? 아이 친구가 여자인 친구인데 정인이랑도 잘 아는 사이예요 정인이 보면 잘 알고 있으니까 혹시 댓글로 동인이 언니가 질투하지 않나요? 이런 댓글 안달아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요 또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저 하던 일을 하고 그이동네 도착했다고 하면은 마중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딱단게요친구가 아직 오려면 조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저희 여름 성경학교 이번에 좀 보여드릴까요?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저희 응. 학교 응. 유아교과지 동기친구입니다 <웃음> 되게 어제 혼나러 오셨어요? 그래서 응. 일단 저희가 지금 밥을 안 먹어가지고 밥 먹으러 일단 좀갈것 같아요 예, 벽돌 무너진 거를 저희가 매주 한 칸씩 쌓아야 돼요 그래서 너도 같이 해야 돼요 지금 내가요? 네 언니 네. 아. 그래, 이거 스티커를 붙인 거라고 알고 있는데 스티커 아니야? 어? 스티커 맞아? 아닌데? 이거 어떻게 붙여? 이거 풀로 붙이는 거 아니야? 풀이 없는데? 그럼 풀을 찾아보자 제가 알아봤는데 이게 테이프로 붙이는 거라고 하네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네. <웃음> 우리 한번 제가 또 유아교육과 친구를 불러와지 않았습니까? 이 친구 이제 테이핑실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뭐하세요? 촬영이요 아 엄청 힘든 일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이게 또 촬영이 없으면은 밥 먹고 왔어. 네. 끝! 밥 먹고 올게요. 저희 고깃집 왔습니다. 저, 저랑 진짜 너무 삼겹살이 먹고 싶어가지고 먹으러 왔어요. 너무 맛있겠다. 나는 우선 내가 얘 먹을게. 아? 어? 나는? 넌얘 먹을게. 4인분 아니야? 맞아. 분명히 서 4인분은. 네, <웃음> 먹어보겠습니다. 네. 도전! 도전! 아, 배고파. 드디어 고기를 먹게 되었구나. 아, 맛있겠다. 아, 배고파. 아, <웃음> 맛있겠다. 굿 맨몬도 시켰어요 여기 메추리아를 주네 굿굿굿 감사합니다네 맛있게 드셨나요? 네 완전 많이 드시더라고 본인이 <웃음> 본인이 안, 안 드신다고 많이 드시는 아니. 것 같은데 맛있게 드셨네요 다행이네 네 어디 갈서요저 그거 먹고 싶어요 흑당 밀크티 같은 거어 갈까요? 한번 먹어볼까요? 여기서 마음껏 시키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<웃음> 안녕하십니까 코너 속의 코너 네 뭐죠? 뭐할거죠? 뭐할 오늘은 마카롱 멀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너 속의 코너 하나 준비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은 마카롱 멀꺼 <웃음> 머리카락이 바쁘면 담그셨는데 <안> 네? <웃음> 돼지바 어. 돼지바입니다 이것은 바닐라입니다 이렇게 이게? 네. 네. 맛있네요. 원래 어, 이런가? 박하루이? 맛있어. 맛있어? 응. 뭐 어, 펜자님이 일본 컷 시켜버린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우리 막 십몇 분 동안 찍었는데 띵 하고 넘겨버리는 거 아니야? <웃음> 어? 어? 아, 아니, 따기장도 있어. 예. 네. 보이나요? 그거 맞나? 돼지밥 맞나? 응. 응. 따기장면 먹으니까 돼지밥 만난다 맛있네. 무화 얼마야? 어만 얼마? 일천오백 원. 응. 이쁘고. 프라이머트. 오래요. 아 오래요. <오레오. 웃음> 무화가 먹을게요. 음. 성경에 무... 어디서 무화가 나왔나요? 손님 무화가 무가 많이 나오죠? 그렇죠. 예수님 이제 이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<웃음>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. <웃음> 네,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내리십니다. <웃음> 네. 그 사건이 있을 때. 무화과 나오죠? 응.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평큼한 냄새. 아까 어, 아까보다 맛있어? 응. 그리고 또 과일 이 들어가가지고 맛있네. 저는 오레오를 먹어볼게요. 네, 저희는 이제 전도지까지 다 잘랐고요. 이제 교회 일다 마쳤습니다. 네. 오늘 하루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? 오늘이요? 네. 아, 너무 고기가 맛있었고요. <웃음> 아, 네그 정도는 음. 들으면 될것 같네요. <웃음> 그리고 재밌었습니다. 지은이가 집이 일산이어가지고 가는데 좀 오래 걸려서 이제 출발을 곧 해야 돼서 네, 이제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허니엘상 어, <웃음> <웃음> 네, 허니엘상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<웃음> <웃음>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! <웃음> 안녕! <웃음>